전력 반도체 부문이 2022년부터 2026년 연평균 성장률 30%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IA도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6%입니다. IA는 전력 모듈과 전력 반도체를 아우르는 전장용 반도체의 대표기업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IA의 경쟁력은 지난 2019년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청담 글로벌입니다. 화장품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쉽게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다음 우진과 오르비텍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우진은 고가 8.4%, 오르비텍은 고가 3.8%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 8천 톤에 달하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합니다. 우진은 자회사인 원자력환경기술개발을 인수해서 방사능 제염 사업에 진출 국내에서 제염 설비의 시범 테스트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NKMX는 파킨슨 치료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반응은 없었습니다. NK-MAX가 미국 FDA로부터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파킨슨 환자에게 자사의 치료제첫 번째 투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뇌속 면역세포로 작용해서 치료 효과가 확인된다면 퇴행성 뇌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KNW는 인수합병 및 삼성전자와 협업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9%입니다. BGF 그룹이 KNW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특수 가스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BGF는 옛날 보광 그룹으로 삼성 그룹의 사동가이고 BGF 그룹이 반도체 소재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협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DNF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5%입니다. 국내 2차 전지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구체의 경우 그동안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했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는 전구체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DNF는 반도체 전구체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전구체 종류가 50가지 정도 된다고 하면서 전구체를 새 먹거리로 보고 있다는 과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성이 DNF에 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메커스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반응은 없었네요. 삼성전자가 챗봇 등 초거대 인공지능에 활용할 최신 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초거대 AI 모델을 지원하는 지능형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일링스와 협력한 바가 있고, 메커스는 국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자일링스의 총판을 맡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찌라시와 동일하게 백신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도 반응은 없었네요. 유바이오로직스 콜레라 백신 사업이 호황을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시장용 콜레라 백신의 독점 공급자로 올라선 가운데 글로벌 콜레라 대유행이 겹쳐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민간 재단인 빌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고 2024년 하반기부터 당사의 콜레라 백신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국전약품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6%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강세 속에 국전약품이 과거의 2차전지 분야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참가제 원천소재 기술을 도입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비트컴퓨터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3.2%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필요시 인수합병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원격진료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표적인 원격진료 관련주인 비트컴퓨터가 부각되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매각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8.6%입니다.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증권사 인수에 대해 계획이 있고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력 매물로는 유한타 증권, 한양증권, SK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거론되고 있고 유한타 증권이 가장 유력한 매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면역항암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4%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이 면역항암제 임상에서 확증된 완전 관해와 부분 관해 각각 한 건씩의 결과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GI 이노베이션에 투자한 바가 있는 아주아이비 투자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일진 파워입니다. 원자력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6%입니다. 산업부가 2027년까지 독자 수출이 가능한 원전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 중으로 수출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신기계 역시 원자력 발전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고가는 4.6%입니다. 정부가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약 3조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비츠로테크입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비트로테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원전력, 고압차단기, 저압차단기 등총 4개 품목에 대해 계약 및 납품 자격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러셀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 반도체 후공정 공장 설립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러셀이 SK하이닉스가 키 파운드리 완전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9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